이제 자동 달력을 만들 때 여기에 9월이면 숫자를 9만 써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이제 글자가 사용자 지정 뒤에 집혀준 뒤에 월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숫자는 9라고 적혀있고 월은 보이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숫자가 9가 되도록 적어주시고 이제 여기 셀에 값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 연월일을 알아야만 이제 날짜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연월일을 어디에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정은 A1셀에 2020년이라고 하고 B1셀에 이거는 A4셀을 9월로 하면 되겠네요. 이 A1셀에 년도가 들어갔으니까 데이터 암수를쓸수 있습니다. 는 데이트 가로열고 년도는 2020년 고정하기 위해서 키보드 상단에 F4를 누르면 달러 A, 달러 1이 됩니다. 그 다음 월은 A4셀에 있는 월 예를 쓸 거죠. 그리고 똑같이 키보드 상단에 F4를 눌러서 고정해 주시고 그 다음 콤마 이제 날짜를 적을 건데 날짜는 여기가 실행입니다. 실행의 값이 1로 나왔으면 좋겠기 때문에 값을 로우를 씁니다. 로우가 7이라는 값을 가져옵니다. 근데 저희들은 7을 그대로 쓸게 아니라 1로 바꿔서 1일로 쓰고 싶기 때문에 빼기 6을 쓰면 됩니다. 이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2020년 9월 1일이 됐죠. 근데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눌러서 이거를 사용자 지정으로 mmr 1 d 1로 고치겠습니다. 확인 그럼 이제 9월 1일이 됐고 밑으로 쭉 끌면 값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보통 31일까지만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값이 채워지도록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의미 없는 10월달은 안 나왔으면 좋겠죠. 10월달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셀에서 이제 if문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랑 같으면 안되냐면 먼저 원스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원스로 이 날짜에서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9월이랑 같아야 되는거죠. F4로 고정해주시고 그럼 여기가 9월이냐라고 물어보고 9월이면 값을 그대로 출력해주면 되죠. 데이트의 기존 값을 그대로 복사, 콤마해서 붙여넣어 주시고, 아니면, 그 값이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면 되죠. 바로 닫고 엔터치면, 9월은 쭉 그대로는 값이 나오지만, 10월은 9월하고 값이 다르니까 공백 처리가 됩니다. 이제 여기를 2월로 적어주면 2월이쭉 나오고 30일부터는 2월달에 없기 때문에 3월이기 때문에 공백처리가 됩니다. 2012년 6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년 6월은 28일까지네요. 여기를 2022 이거를 보면 28일까지만 나오죠. 이렇게 쓰면 여기에 월을 수정할 때마다 자동으로 월이 완성이, 해당 월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기존에 자동 달력 만들기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